네 이번에 꽃보다 아프리카 이제 대원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셨는데 그이유가 어떻게 계기가 어떻게 되신데? 아 저는 여기서 어, <웃음>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프리카에도 관심 있고 예.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. 아 이번에 또 거창에서 이렇게 예. 오셨다고. 들었어요 네겉장에서 여기서 멀리 좀 관심이 있을 뿐더러 네. 여기에 꼭 참여를 하고 싶어 가지고 네. 네. 이번 아프리카 여행을 통해서 꼭 어? 이것만은 이루고 싶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, 있으신지 가서 꼭 음, 많은 부분에 대해서 뭐, 배우고싶은아네 아. 네. 알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 <웃음> Thank <laughs> you.